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펀하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자 드디어 오늘 네 번째 3대 측정 컨텐츠가 되는데요 어, 마랑TV 섭외의 한계는 없다 그러면 그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탑신병자 수대기 장군 전수찬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반갑습니다. 야. 이기 소개 해 부탁. 아, 바른팀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천입니다 <웃음> 음. 아, 근데 옷사이 저는 이렇게 입고 올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냥 평소도가 뭐. 아니고 이거 무슨 힙합 댄스인데. 여기 뭐 들어가요? 이것도 신상이라더라고요. 나사 삼았어요.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웃음> 어, 여러분 거래 이거. 아니 막 나무에서 뛰어대는다람 아 지금. <웃음> 날 따라치지 아니에요. <웃음> 어? <웃음> 어. 전수찬 씨, 그, 운동을 잘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앞전에 나온 그 스트리머들 분돌보다는잘 나오지 않을까? <웃음> 아, 아. 본인은 몇 키로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23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웃음> 네. 자. 자, 그러면 마랑과 전수찬의 3대 측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자, 이게 50kg입니다. 50kg인데 네. 이것을 한 손으로 드셔야 돼요. 한 손으로 들기만 하면 된다. 들기만 하면 됩니다. 들기만 하면 된다. 도전도전 완전 거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야! 야! 우! 어! 3부야요 정도. 요정도네와 자, 진짜 저희가 나중에 초대할 그분들이 보면 아마 긴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기구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풀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 어? 자, 자, 근데 잠깐만요. 자, 자. <웃음> 여기까지 어, 여기. 아, 여기까지요. 네. 자 일단 프로필 못하십니다. <웃음> 못하시고 저희가 어쨌든 뭐 멸리를 드셨으니까 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도 맞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3대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힘드셨죠? 네. 구독! 좋아요! 간다간다 가간다자 이제 우리 전수찬 씨의 3대 측정 가장 먼저 벤치프레스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20kg 괜찮죠?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갑니다. 네. 아나 참.. 시다리까야그 네. 바로 네. 10kg 올릴까 5kg 올릴까본인 얘기해 보세요 시켜 보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40kg 갈게요 네. 40kg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택 컨텐츠 게스트 이래 가장 높은 무게이긴 해요 그렇죠 성공하시면 가자 업! 큰 바다 이겁니다 50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자 여기서 힘다 또다 내셔야 돼요 업! 밀어 업! 아니 밀어! 밀어봐! 아 밀어! 밀어! <웃음> 자, 밀어야 돼자 집중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집중해. 자 집중해서 자 하나 둘셋 미세요! 악악으아 진짜 못하겠어요? 아힘 괜찮은데? 그러면은 저희가 40키로에서 50키로 올라왔으니까 좀 낮춰서 45키로 가볼게요 탑을 보여주세요. 하, 보여드릴게요. 탑을 잡아주세자 충분히 할수 있어요. 가보여졌죠 네. 한번. 자업 밀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밀면 돼요. 업. 자 밀어야 돼요. 밀셔보세요안 아, 밀어보세요. 안돼 안돼 여기 밀어야 돼. 이거 <목소리> 자자 일단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목소리> 우리 전수찬 씨의 벤치 원아 램. 40kg, 아. 혹시, 간호사님 3대 측정 기록이? 150입니다. 150? 이거는 일단은 5kg는 좀더 드셨어요. 네. 그럼 저희는 바로 가겠습니다. 스쿼트 하러 가겠습니다. 아, 일단, 일단 먼저 신체 조사를 좀 해볼게요. 응. 자, 혹시 제가 들춰봐도 되겠습니까? 응. <웃음> <웃음> 야 어떻게. 야, 어떻게 이렇게 다리가 이쁠 아. 수가 있어요? <웃음> 아, 뭐 힘주신 거예요? 한번 같이 볼래요? 하지 마세요, <웃음> 예? 아이 정도... 내리세요, 뭐 하시면... 노출증 걸릴 것도 아니고 내리세요, 내리세요. 아, 그런가요? 예, 어. 예. 자, 도전! 도전! 와... 오... 오... 오... 오... 오... 오... 뭐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오... 오... 쉽게... 쉽겠죠. 네. 설마... 하나의 무리도 안 왔어요. 그렇네요. 30kg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야식까지 싫네 야식까지 아, 아 충분히 힘 남으신 거 같죠? 네, 충분히 힘남았신요와 이게 진짜 시렵군 아니야 도저도전히도아좋 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어, 어. 오. 저히도 오! <웃음> 오! 오오! 히 도저히 도저히 도저히 도저히 도저히 도저히 도저히 도저히 도저히 도저히 도저히 도저히 도오히 도저히 도저히 도저히 도저 도저히 도저도 <웃음> 자, 뒤집자자 업업업업 오케이 어우! 방금 소리 났습니다 자, 더 이상 더 이상이면 될것 같아 더 이상 자. <웃음> 아니, 너무 의 치마 하지마 괜찮, <웃음> 괜찮. 50km로 도전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0 k 로 도전해볼게요 50km 합시다 자, 할게요 시작 자, 여기서 등이랑 같이 밀어봐 밀어봐 업! 밀어 up. 자, up, up, up. 이러 봐. <웃음> 아, 시원하다. <웃음> 오늘 쇼가네. <웃음> <시원하네. 웃음> 오늘 쇼가. 잠깐만, 잠깐 기용합니다, 여러분. 자, 시원하네요. 자, 그래 전수찬 씨, 벤치 프레스 40kg. 40kg. 그리고 스쿼트가 45kg 해서 총 85kg 되시겠습니다. 미드라이너 거루사님은 150kg. 1 5 0 k g 래서총 65kg가 남았습니다. 65kg 가능하시겠어요? 65kg 정도 뭐 이거 정도는 뭐 쉽지 않나요? 이걸? 아니 아까 근데 50kg 들었잖아요. 예한 네, 네. 손으로. 그렇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놓치지 마십시오. 과연 전수찬 씨탑라인의 자존심을 지킬 건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40kg 들어가겠습니다. 두 줄? 으아 식을 좀 억깁니다 일단 개물지님은 동급입니다 동급 동급 동급, 동급. 운동 하시더라도 네. 같은 무게로 운동하시면 돼요 네 <웃음> 10kg씩 더 추가해 주십시오 10kg씩이요? 네. 네 역시 탑라인너 맞네 그렇죠 바로 20kg 증량하셨죠? 그렇죠 빠꾸 없으시죠? 까말할마뭐니까그렇습니다 아, 도전! 도전?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웃음> 굉장히 위험한 자세로 드셨어요 아, 위험한 그러니까 자세로 본인의 원하렘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하... 5kg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65kg 하지만 방금 네. 같은 자세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자세가 엉터리하시면 엉터리 한번 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갑니다 등지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들립니다 이거 안돼요놈 <웃음> 대단합니다 이거 <웃음> 알림 설정 하무에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중단시켰습니다 최종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수찬 씨 저희 네 번째 게스트 3대 측정 결과는요 벤치프레스 40kg 30kg 스쿼트 45kg 그리고 마지막 데드리프트 60kg 아쉽게 3대 측정 145kg 킹홀진 님보다 세지만 과로사 님보다 못하고 여성분과 동급이신 우리 전수찬 씨자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생각보다 힘드네요 운동이라는거 방송을 하다가 머리가 좀 어지럽거나 아... 허리가 좀 땡긴다거나 아, 맞습니다. 운동의 필요성을 좀 요즘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지금 유튜버도 굉장히 흥행하고 계시고 또한 또롤 스트리머로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의 선택점은 145로 마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대기 장군 전수찬 그리고 마랑 t v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바